안녕하세요 셀레임의 강원장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 좀 보세요 눈이 좀 부어있지 않나요? 제가 한 2주 전쯤에 이마랑 미간 보톡스를 했거든요 사실 제가 올 초에 보톡스를 맞았고 한 7개월? 8개월 만에 또 보톡스를 맞은 것 같거든요 제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실장이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무슨 일 있어요? 왜 이렇게 인상을 쓰는 거예요? 아 미간 보톡스를 맞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마랑 미간 보톡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40대, 물론 초반이긴 하긴 한데, 저 나이 때만 돼도 이마랑 미간 보톡스를 동시에 맞으면 좀 불편해요. 어떤 점이 불편하냐면, 첫 번째, 약간 눈을 시원하게 못 뜨겠어요. 굉장히 가깝해요. 두 번째, 보톡스가 근육을 딱 잡아주잖아요. 그래서 약간 좀 눈이 좀 찌그러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세 번째는 인상이 조금 차가워 네,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이 보톡스의 또 장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잔주름이 덜 생기고 내가 또 인상을 쓰지 않으니까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약간 이마가 좀 빤빤해졌어요. <웃음> 이 이마 미간 보톡스가 많은 사람들이 맞고 하니까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시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잘 살펴보시고 미간 보톡스나 이마 보톡스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아예 좀 고민이 어떤 건지 좀잘 살펴보셔야 돼요 주름 자체가 고민이라고 하면 은 보톡스에 적합한 시술 대상이 아니에요 보톡스를 맞는 이유는 뭐냐면 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해주는 거예요 근육이 쓰여지는 거를 딱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인상을 쓰면서 이 내가 미간주름이라든지 이마의 잔주름이 너무 심해진다 라고 할때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마 보톡스 같은 걸 맞게 돼도 이마가 빤빤하게 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좀 남아도는 스킨들이 아래로 쭉쭉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눈도 좀 내려가고 약간 눈이 약간 좀더 약간 처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마라든지 미간 보톡스를 같이 진행하실 때는 시술자하고 상담을 잘 하셔야 돼요 나의 처짐이 어떤 것이고 나의 니즈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상담을 하신 다음에 시술자마다 다르긴 하긴 하지만 저는 사람들마다 근육의 크기에 맞아 사실 보톡스 용량을 모두 다 달리하거든요. 그래서 아무리 간단한 이마 미간 보톡스를 맞으실 때도 시술자와 상담을 하시면 불편함도 덜하면서 좀더 만족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저는 약간 좀 욕심을 부렸나 봐요. <웃음> 그래서 좀 처짐이 너무 심하고 많이 불편해요. 저처럼 이렇게 맞지 마시고요 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원장님은 누가 상담했어요? 제가 상담했어요